안녕하세요 첫 번째 챕터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문장 구조의 시작은 what과 대 h 로부터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너... 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이 문장 구조를 영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우리가 우리말이 아닌 영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과연 여기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문장을 한번 보세요. We English You 무슨 뜻인지 확와 닿나요? 아니라면 이런 문장 구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도형으로 설명을 계속 하게 될 텐데요. 그 도형의 첫 번째가 이제 명사와 동사인데요. 명사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네모를 사용하고요. 동사는 이렇게 각진 네모를 사용할 거예요.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단어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루어 볼 거고요. 순서로 말을 하는 거다 라고 했으면 I love study I study love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걸 이제 알수 있을 거고요. 왼쪽 뜻은 나는 사랑한다 공부를 오른쪽은 나는 공부한다 사랑을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We English You는 우리는 영어한다 너를이에요. 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곧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말로 아까 I love study는 나는 사랑한다 공부를 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는, 한다, 를이 어미가 존재해요. 근데 영어는 그런 말이 없었죠. 그래서 이 나는 사랑한다 공부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빼는 거예요. 나, 사랑, 공부. 여기서 두 번째 나온 단어가 동사라는 걸 이제 인지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나, 사랑, 공부. 다시 한번, 나는 사랑한다 공부를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어순에 익숙해지려면, 나 사랑 공부. 하지만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사랑한다 공부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단어만 우리말로 쓰고, 영어식 문장 구조를 이해하자는 거죠. 나 사랑 공부. 자, 그리고, 나 공부 사랑. 이거를 좀 웃기지만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나 사랑 공부 하면서 내가 공부를 막 좋아하는 느낌을 생각하시고 나 공부 사랑 하면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그 그림을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동사는요. 단어로만 쓸수 없고요. 앞에 조동사가 항상 붙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랑해야 사랑한다가 되는 건데 그런데 두는 일반적으로 섞이면 그냥 명사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항상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뒤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여기서 두 자리에 쓸수 있는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조동사죠. 조동사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따 나중에 뒤에서는 다른 용어로 또바꿔쓸 거예요. 그세 가지는 뭐냐면 두 두는요, 나나, 너, 그리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두를 써요. 그러니까 주어의 성격에 따라서 이 모양이 결정된다는 거죠. 너두 공부사랑. 그리고 제 삼자.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닌데 삼자 하나면은 너스를 써요. 그래서 영주 더스 운전 내 차. 영주는 내 차를 운전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인칭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난지 넌지 그들인지 상관없이 과거는 전부 다 did를 써요. 우리 did사랑 서로 이런 식으로 해요. 좀 웃긴 것 같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뒤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단히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I study English. 자 이제 어순과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여기까지는.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었죠. 근데 어떻게 하자 그랬죠? 나 공부 영어. 여기서 끝내자고 했었죠. 자, 그러면 I study English.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말을 꺼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자 그거는 차차 해보시고요. 이거 1번 말 됩니다. 2번 나 공부한다. I study. 이것도 문장이 돼요. 즉. 1번과 2번 모두 다 문장으로 적합해요. 영어에서는. 그런데 다음을 한번 볼게요. I need English. 난 영어 필요해. 지금 여러분들이죠. 괜찮아요. 1번 괜찮아요. 자 2번을 볼게요. I need. 이걸 우리말로 하면 나 필요해 하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영어로서는 이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은 자 study 같은 경우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뜻이고, 2번은 나는 공부한다 라는 행위를 표현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need라는 동사는요, 자, 나는 영어가 필요하다. 괜찮은데요. 나는 필요하다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요, 필요하다라는 거는 의미상 뭐가 필요한지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need와 study의 일단 차이고요. 그래서요, I need 하면 요 외국인들은 오, what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 말을 끝까지 안 해? 이런 식으로 요그 감각을 이용을 꼭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할 때는 I need 라고 말하지 말고요. 뭔지 얘기 안 하고 싶더라도 자리는 꼭 채워줘야 돼요. I need it. 이런 식으로 이시라도 가볍게 써 줘야 되고요. 만약에 빈자리가 있다면 이거는 문장 구조가 완성이 된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빈자리가 있는 거고요. 이 빈자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what i need예요. what i need.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필요한 무언가죠. 그게 뭐예요? 뭔지 모르니까 what what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what I need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이제 계속해야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장이 아니고 구멍난 문장 구조를 이용한 하나의 덩어리예요. 명사처럼 일단 여기서는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 need what이 주인공이고 이 what을 부연 설명하는 I need 가 뒤에 붙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 마치 한 단어처럼 느끼면 돼요. 내가 필요한 무언가 근데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어순이죠. 우리말로는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이고 영어는 그 무언가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 뒤에 부연 설명하는 단어를 붙이죠. 이게 영어의 기본 문장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익숙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연습해야 되냐면 What I need라는 이 덩어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말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라는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소리를 많이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What I need, what I need 이런 식으로 요 이걸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 어순을 극복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영어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뒤에 이제 연습을 하겠지만 The car I drive 하면서요. 내가 운전하는 차라는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The car I drive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고요. 지금이 아니고요. 뒤에 그리고 People in the room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바로 people in the room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a staff working here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그냥 a staff working here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바로 what I need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I need 음, 요 빈자리가 있는 문장 구조를 이용한 그냥 하나의 덩어리 what I need 가 이제 받아들여 지면 이걸 마치 한 단어처럼 이제 인식하자 그랬죠 즉 이게 그냥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명사 자리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문으로 볼까요 my mom knows what i need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my mom knows what i need 아직 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말을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엄마는 알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면 My mom knows what I need 하면서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엄마가 내가 필요한 뭘 알고 있다라는 그 그림을 그려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저랑 또 읽어볼까요? My mom knows what I need. 한번 더요. My mom knows what I need. 꼭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영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 what이 문장에 들어가면 꼭 의문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뒤에 문장구조에 빈자리가 있는 구문이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